주가가 하락 후에 다시 올라오면 눌러주는 자리에서 다시 매수 타점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아침 장 시작 전부터 차트에 띄워드렸었고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주식 배우세요